제걸로는 시작했죠 계속 켜주세요 찾아봐봐. 돌아가는지, 음. 나오는지. 방금 시작했거든? 장니성 TV. 실시간. 어, 넣은다. 넣어요? 네. 어, 26명 보고 계시네. 다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웃음> 댓글 안 나오고 있어. 아, 이게 근데 응?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끊어지고 조금 있다 나오거든요. 아 여러분 방송이 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져가 느려서. 안 돼요. 네. 어때요? 봐봐봐. 소주도 켜서 들어봐봐. 실시간 나온다고. 실시간 어? 어 아, 조금 원래 늦게 나와. 근데 끊어지는지만 보세요. 잘 나와요? 어잘 어, 나온다는데? 응. 안 해봐가지고 원래 송출하는 시간이 있고 거기서 받는 시간이 0몇초 느려요. 잘 나옵니까? 두분다잘 보이고 끊어지진 않나요? 혹시 끊어지지 않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 목소리는 잘 아, 들리나요? 아두분좀다정이 붙어 앉아면안 돼요. 제가 가운데로 아. 갈 거기 때문에. <웃음> 목소리를 잘 들리나요 두분 이야기 하는거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당연히 안 보이죠 제가 여기 지금 전화기 옆에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서른분 들어오셨습니다 오잘 되나봐요 야 그럼 내걸로 진지 내걸로 할거야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느려가지고 어, 버퍼링 버퍼링 잠시 있고 제가 <웃음> 댓글을 봐야 돼서 음. 다운로드를 할수 있을 테니까 혹시 확인하고 확 들어갈게요 제가 확인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버퍼링은 없는 것 같은데 오 어, 그래요? 오 어, 그럼 훌륭합니다 아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버퍼링 없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야 이게 제천학이라서 괜찮아요. 오디오가 아주 잘 들어가요. 엄청 잘 들어가요. 그 원래는 가까이 돼야 되는데 가까이 되면 시도가 안 잡혀.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가 참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나 이거 안 열리네. 이거 좋아. 댓글을 봐야지. 아니 이, 이 댓글을 봐야 돼. 댓글을 봐야 돼서. 이오케이오케 이렇게 오케이. 네, 댓글을 봐야 또 댓글 보고. 이건 안 켜도 돼요. 어. 댓글 올라왔는데 느려서 댓글이 안 올라오네. 이거 이렇게 당겨야 돼. 지금 보이죠? 네. 지금 모습이 딱이네요. 댓글 올랐는데 느려서 댓글이 안 올라오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댓글 안 올라오면 이 댓글이 큰일났네. 댓글을 볼 수가 없네. 댓글 보다 댓글 나왔다. 그리고 <웃음> 이것도 이상 안 올라가. 아 어, 이제 못 봤어요. 어. 오디오 작아요. 아 오디오 작. 왜 그러냐면 핸드폰 제가 전화기 멀리 있거든요. 할머니 네. 치매 고민을 덜어줄 수 없을까. 댓글 보신다니 의무적으로 댓글 저희 우리가 목소리를 좀 크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방송이 송출이 잘 되니까 다행히 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은 너무 신호가 작나그안 잡혀서 친구 핸드폰을 했더니 여기는 방송 송출이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제가 혹시나 하고 했더니 돼 가지고 소리가 작다 소리 작으면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호를 잡을려니까 핸드폰을 멀리 났어 마이크 될까? 오케이 마이크 가져올게내내핸드폰이다 마이크 돼 마이크 좀만 기다리세요 아 어렵다 보고 사기 힘들다 양해상TV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저도 구독자인데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 보셨다시피 친구 특집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누가 친구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친구는 한명이에요 다 친구는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 거의 내가 고등학교 생, 고등학생들이든, 뭐 또, 그, 시, 실은 뭐, 우리 뭐야, 총신대 친구들도 잘안 만나는데, 이제 오랜 제그 고등학생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네. 그래서, 마이크 닫게요. 마이크를 연결하면 소리가 잘 들리죠. 이거 뭡니까? 이 마이크대로 써야 되겠네요. 이거 굉장. 마이코디오 크 소리 잘 들어가는지 좀봐주세요 소뭉치를 잊어버렸어. 친구 박지용. 네. 반갑다 친구야 이거지 뭐. 오늘 네. 아 땀나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이가 힘들어. 와 목소리 커졌어요. 잘 들려요. 이제. 이게 마이크예요 예. 네. 잘 들리죠? 이제 마이크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다안 되고 있네요. 이제 가야지. 예. 네, 빨간 게 끝으로 가야 돌아가는 겁니다. 네. 아, 방송을 못 한, 못 한다고 바로 올렸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 목소리 이만큼 오셔야겠다. 예.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방벌이었네. <웃음>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효과 있죠? 이게 마이크가, 그래도 괜찮은 마이크입니다. 이제 잘 들리신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움직일게요. 자, 여기 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 우리 얼마 만에 봤나? 어, 한 10, 12, 13년 된거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때 우리 어머니인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인가? 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음. 한번 왔었지 장례식장에 그때 얼굴만 잠깐 먹고 음. 아니 사모님은 다 어디 가시고 사모님들은 에이 남자들만 보였어요 지금 잘 들리신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거의 안 만나거든요 우리 수철이 이놈 아. 참고로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밥을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었던 친구입니다. 수철이라고 또있잖아 우리 네. 같이 셋이 밥 네. 먹었는데 수철이 그놈은 교회 다녔고 우리 여기 흥진이라고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놈은 지금 만났더니 하 아, 욕을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웃음> 친구라고 욕을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야씨 그만 <웃음> 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네더 탐사 보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저기로 보세요.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친구의 아는 형님 소개해 주시죠. 예, 흥진이의 예. 아는 형님 전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좀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을 일단은 어, 과거의 양이삼과 여기 과거의 양의삼과 현재의 양이삼 저를 뭐잘 아시지는 않아요. 근데 멀리서 보, 보시니까. 저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너무 거창한 것같아 제목이 <웃음> 좀 민망하긴 한데 <웃음> 자 그래서 오늘 네, 소리 커졌죠? 소리 커지고 방송 안 끊어지면은 어 이거 어디야 오늘 방송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자그 지금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실은 목사님 이신데 본인이 목사를 반납을 하셨다. 한국에 몇분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웃음> <웃음> 좀 사연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뭐그음뭐 그, 음, 뭐, 사연이랄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냥 갑자기 이런 또 질문을 하니까. 음. 좀 모르, 어떻게 또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목사는 목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 제가 뭐 뭐, 스스로, 그냥, 목사직을 내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지리, 지리산으로 지리 들어가서, 그냥, 어, 이제, 뭐, 집 짓는 기술이나 배워서, 그렇게 이웃집 아저씨로 살려고 생각을 하고. 그때 혹시 한옥 짓는다고 할때 만나, 만나시는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그... 형진이 보다는 좀 빨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제, 또, 이제, 목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또, 이제, 어렵거나 힘들면, 다시, 이제, 목회지로 익숙한 목해지로 돌아, 음. 또갈것 같아서, 네. 자격도 없고. 그런데 보통, 음.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자격이 있어. 아, 없어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자격이 있고, 제가 아까 식사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찌 보면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나마 있는 거고, 진짜 용기가 있으셔서 때려치고 가신 게 아닌가. 객기입니다, 객기. <웃음> <웃음> 젊은, 젊은 객, 객기. 네. 네. 그렇게 이제 일단 소개를 하고, 자, <웃음> 오늘은 뭐 대본도 없고, 그냥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과거의 과거의 양이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바울...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 그렇지? 네. 네.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되게 잠만 아, 잤어. 몰라, 그건 모래겠고 되게 듬직한 친구였고 뭐랄까 축구를 하면 홍명보처럼 수비를 하면서 그 기억이 많이 나. 예, 네, 그랬던 친구예요. 어, 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자 기억하는 그 우리가 몇, 몇 얼마를 같은 반이었지? 1학년 계속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문과에서 그래서. 그리고 같은 반이 아닌 적이 있었는데 밥도 같이 먹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네. 도시락만 까먹던, 아 도시락만 까먹던 일이이다 예, 몰라요 그건 제 기억이 뭐 특별한 뭐. 거는 이제 뭐 그렇게 특별했던 거는 딱히 뭐 없었고 제가 이제 기억되는 거는 음. 계속 이제 그 줄반장했던 거 뭐. 예. 아니야 내가 2학년 때는 반장 음. 안 했었어 부반장 했을 거야 <웃음> 2학년 때 3학년 때 반장을 했죠 오히려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고 이게요 그게 있더라고요 음. 반장을 했더니, 이게 한번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 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전학도 많이 나. 저는 초등학교 다섯 번, 중학교 세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만 한번 제대로 다녀왔어요. 음. 그, 우리 선배 중에 국회의원, 김, 김원희. 네. 여기서 많이 봤다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선배더라고. 2년 선배던데. 잘 기억은 안 나. 기억나? 아니, 모르지. 나도 전혀 뭐. 얼굴만 기억나지. 나는 기억이 잘안 나요. 예. 여러분, 제가 반장 출신이었습니다. <웃음> 내가 그 반장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뭐 이렇게, 그때부터 내가 이그 리더로서 고민을 했어. 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무슨 뭐 했더라 그때. 말 진짜 안 듣더라. 그래가지고 혼자 내가 이 운동장 나와가지고, 아 새끼들 말 뒤지게 안 듣네 하면서 혼자 내가 이렇게 운동장을 걸었던 그 기억이 나. 언제 일학년 때가 2학년때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그때부터 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했나봐 내가 <웃음> 음, 그랬고 그때 뭐 나를 기억할 때 장점 단점 잘모르 아이씨.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방송을 없어도 지어내야지 잘모르겠는가 뭐야? 아니 나는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그 계속 반장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그 이제 친구들 이렇게 리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외곽 적에 있어가지고 그산 그 밑에 이제 정원이 엄청 넓었어요.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점심 시간에만 항상 이제 그 밖에 나가가지고 뭐 잔디밭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같이 점심 나눠 먹고 뭐 도시락 까 먹고. 음. 밖에서 많이 먹었어요 우리 도시락 음, 그런 생각이 네. 나고죠 어, 제가 이제, 그, 그몇년 전에 그 이제 조, 조국, 그 촛불들로 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여기 그 창에 있는 이 동생 보고도, 야, 우리 다, 우리도, 너도 한번 시간 내면 같이 가자. 이제 그랬더니, 아,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가 있다고, 음. 카타검 교회의 목사인데, 그 고산계 친구냐? 음. 고산계 친구래요 음. 네. 그렇죠 근데 목사가 있으니까 좀 신기해서 음, 음, 음. 근데 어떤 친구인데? 이랬더니 그런데 이 흥진이 고향이 그 서해에 먼바다예요 그러니까 아,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그우이도 그 정약전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섬 맞지? 네. 우위장산비금도 초그하이장산하이장산 아, 우위가 아니지. 그렇지. 하이장산비금 아, 그, 그래서 초. 이제 우의도에서 그 청혼의 품을 품고, 이제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목포로 진학을 해서, 이제 그 자취를 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자취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반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음. 이양의삼 목사님이 자기 도시락을 싸다 줬대. 아니야 나그부 그 정도 아니야. <웃음> 아니 흥진이는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제, 제 그렇... 기억에는 아무튼 그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제 위에 누나랑 자취를 3년 했었고 이제 누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년은 음. 혼자 있는데 음. 음. 거의 이제 라면만 삶아 먹고 뭐 그러는데 정식 시간 되면은 그수철이라는 친구랑 음. 우리 이제 양 목사님이랑 이렇게 항상 도시락을 셋이 이렇게 모여서 가 항상 같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그런 얘기 뭐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음. 야 내가 고등학교 때이그두 친구 아니었으면 진짜 아마 그래? <웃음> 나 기억이 안 나네 뭐 하, 매, 매, 한두 번은 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죽은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랬다면 진짜 이거는 근데 그때 저도 자취하고 있었어요 음. 저도 아버지가 저도 지금 여러분 그 우리 세월호 사건 일어났던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도로 들어가시고 나도 그때는 작은 누나하고 그 자취를 하고 있을 때였어 가지고 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막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 그렇게 했다면 야, 내가 그렇게 훌륭했단 말이지. 어. 우리 댓글에 친구가 지금의 양이산 본인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모르셨겠죠. 아! 유명해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구독자가 10만도 안 되는데. 어, 그러니까요. 무슨 뭐, 근데 아무튼 멋져요. 아, 정말 좋아요. 저도 이제 그 교단이 이제 보수교단인데, 아, 그 조국 조국 그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단상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이제 사자후를 하, 외치는 게 같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하신 목사님을 <웃음> 알게 되다니 <웃음> 그것도 다 흥진이 덕분에 <웃음> 아니 뭐 훌륭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저는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잘안 하려고 하고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남들이 안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발현을 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우리 둘째 누님 같이 자취했던 둘째님 누 음. 통화를 했는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나 너무 걱정된다. 잡혀갈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한, 내가 했던 말은 안 잡혀가려고 이렇게 세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웃음> 원래 세게 해야지 안 잡혀갑니다. 세게 하면 잡혀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몰라. 아무튼 모르겠는데. 네. 어그 실은 저 제가 이렇게 되게 된 계기는 정광훈 때문이에요. 음. 정광훈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광훈이가 그때 소초동에서 제 연설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때 한 백만 명 모였을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인생을 즐겼겠니 막간을 이용해서 또 감사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또 이런 세상이 될 줄은 몰랐고, 제가 진짜 길거리에서 그 얼어붙은 저하늘, 이런 걸 부를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정광훈이 때문이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누군가는 대변을 해야 된다. 교계에 다 정광훈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다. 정광훈 같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저였던 거지. 예. 그게 아쉽고, 지금 여기는 거창입니다. 거창. 거창이죠. 음. 여기서, 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 사과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사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이렇게 지을 때마다 꼭 사과를, 어, 한 박스씩 보내는데, 맛있어서 더 사먹고, 더 사먹고 그러는데,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어. 이게 지금 한 살림에 납품하는 거죠. 네. 한 살림에. 네,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 <웃음> 아, 저도 이제, 그,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첩첩산중 거창까지 와서 사고농사를 지을 거라고는 뭐 그러니까 저,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 과수원에 대한 음. 그런 로망 같은 거 아.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먹고 뭐그 아는 형님이 저보다 여기 이제 일찍 들어와서 먼저 농사 짓고 계셨는데 이제 어떤 기회에 너도 한번 여기 와서 노, 사고 농사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음. 바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에~ 예, 사고 농사는 아직 이제 초보 네. 음. 예, 벌써 4년, 몇 년째죠 (4년째) 아니 우리 지금 예. 누리님이 한살림 사과 제가 사 먹던 사과를 혹시 이러시는데 <웃음> 지역이 지역이 어디신지 지역이 어디냐고 중요하돼요 이,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 지역으로 가 우리, 우리 이제 거창사과가뭐한 사람이 제 전국으로 다가죠. 전국으로? 네. 아, 그러면 거창사가는? 여기 아, 거네? 제 것만 아니고 저희 이제 거창에 음. 어, 한 16농가, 3과농가가 음. 음. 우리 이제 공동체에 그렇게 있죠. 음. 네. 우리 전양준님은 신안군의 신이시래요. 여러분 제가 임자도 있서도 살았었어요. 음. 초등학교 이렇게 이사 다닐 때. <웃음> 저는 불 인생 은 지금 저는 불교인데 목사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제가요? 목사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아,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시는데. 그 뭐? 예. 네. 부처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같은 뭐 들어가면 하나 아닐까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이그 교회 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이제 신이, 신이 들려 들 이제 신이 들렸어요. 오 신이 들렸다 네. 하면 성령이 이제, 성령인지 아니요 이제 김건희 그, 쪽에 그 이제 그 공동묘지를 3년 동안 다니다가 아침에 남, 어떤 남자의 소리를 듣고 그만 와도 된다. 오.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역에서 이제 우동을 팔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이제 후배 후배를 기다리다가 이제 우동을 먹는데 그 할머니가 내그 후배 관상을 보더니 좋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저부터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음. 이번에 그 이제 이름하고 이제 생년월일을 딱 이제 불러줬는데 딱 적더니 갑자기 눈을 딱 그 이제 한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데 이제 눈을 탁 뜨더니 이제 너 예수 믿지? 이러더라고. 뭐 어, 보이나? 어 왜요? 이러니까 십자가 가 보인다 하고는 오. 이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이그 그 김해 무측상기도 밑에 모원암이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절도 정말 참 열심히 다니신 분이세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접하셨고, 이제 불교도 접, 접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번 물었어요. 그 할머니, 부처님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한, 한, 한몇분 생각을 가만히 하시더니,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다. 제가, 제가 들었어요. 아. 어, 결국은 뭐 자비하신 부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음. 그 분이 그분 아닐까요? 보수교단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아유. <웃음> 네, <웃음> 자격이 없죠. 저는 목사로서. <웃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양혜선 목사님을 부처로 보시는 그 분은 마음이 부처라서 그래요. 그렇죠. 대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그죠. 네. 네. 그리고 실은 이제 불교의 그, 뭐, 교리라고 해야 될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깨달음의 종,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의 종교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는 거. 그 것을 목표로 하는데 또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어뭐 작은 예수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런 맥락은 통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 두신 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그 그만두면 그러니까 쉬워요. 목회를 그만둘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 신분을 가지고서 다른 직업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하거나 대리도 하시거나 하는데 굳이 목사를 목사 신분을 반납하셔야 될 이유, 왜 반납까지 하셨을까? 뭐 자격이 없었고 그때는 음.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데 그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당시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신비적인 체험은 있었지만, 그러도 이제, 성, 성, 목사는 성령을 나누어주는 사람인데, 네. 이제, 성령이 뭔지도 이제 모르고, 또 이제, 목사는 성김을, 이제, 그, 그 성기, 성기로 왔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김을, 이제, 받는 위치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기임을 그러니까 게 성령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 그게 많이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좀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싫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한인간으로서도뭐잘 살고 싶은 그런 어,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그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다 내려놓고 떠나면 뭐, 어, 뭐 어떻게든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은 했죠.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지금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예. 그 목사는 이중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중 중이라고 해서 받는 소명? 것,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학교를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그쵸. 노예에서 받는 것 그것은 이제 반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창원에서 어~ 세분한 (5년째) 아침 아 지금 (9년째) 그세 분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아. 성경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자식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음. 너뭐 하다가 왔니? 이러면, 다 이제 뭐, 할 말을 준비를 충분히 잘해 나가는, 뭐 그런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보세요. 여기 우리 누리님이 짝짝짝 꼭 목사님 하셔야, 하셔야 할분 같아요. 아,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도 실은 왕의 식탁에 앉았던 그런 그, 그런 식, 선지자가 있었던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아모스처럼 뽕나무 이렇게 사각 키우다가, 사각 키우다가 그냥 하던 것처럼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뭐 굳이 어떤 그 우리의 시스템이 인정하지 않아도 뭐 인정하지 않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런데 예. 이제 저는 뭐 스스로 탕자라고 생각하니까 더러운 탕자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나가보니 이제 하나님이 좋고 음.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그, 그 탕, 탕자가 되어보니까 어, 그 탕자의 비유, 비유로 제가 한뭐 성경부하면 저는 뭐 한, 한 100시간 이상 탕자의 비유타 그 종교보다도 와더 탁월한 것이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불경에도 있어요 오, <웃음> 네. 깜짝 놀랬지만 음. 아무튼 어, 양유산 목사님 때문에 본이 아니게. 전 사진도 잘안 찍는 사람인데 네. 갑자기 들어 드리되서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얘기했는데 <웃음> 얘기 안 했지. <웃음> 얘기 안 했나 봐. 그, 그, 했어. 그왜 그, 흥진 씨그이이내 사진 찍는 거 보고 내가 막 사진 그 찍지 말라고. <웃음> <웃음> <그러고> 아니 <웃음> 내가 바, 그렇게 방송 같이 하자고 내가 얘기했는데. 음, 전달을 안 했나 봐. 아니 아니 그해 드리긴 음. 했는데.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사과농사를 지은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면 네, 네. 어 우리가 이제 한원식 선생님이라고 같은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무소유, 그 생명농업, 그 다음에 전기도 없는 곳에서 아저 한번, 네, 한번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그분? 음. 네. 아가봤습니 네. 거기서 이제 나도 그분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한 1년을 살고 아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흥진이가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선생님 돌아가시 돌아가셨서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은 한참 오래됐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있었던 시기가 달라서 몰랐죠. 아, 예. 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있었고 돌아보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주, 주변에 그때 이제 한 선생님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예. 어, 이제 그래도 한 선생님을 우리가 이 좀좀뭐 기려야 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했죠 광주에서. 아.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사과는 조금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가 저희 집 사람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근데 우리 우리나라에도 사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아, 근데 개사과라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충구 밭에서 이제 그 사과 떨어진 이제 그낙과를 어 상태가 괜찮은 거를 내가 주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사의 사과를 좋아하는데 음. 이거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음. 이랬더니 안 된대요. 오, 왜? 딱 그러더니 사과를 들딴 나무 7개를 딱 지정을 하더니 음. 이 사과나무의 사과를 다 따가십시오. 떨어진 것을 준다는 것은 제자존심이허락지 음. 않습니다 <웃음> 쓸데없이 손만 <꿈만> 잡고 <웃음> <웃음> <웃음> 그때부터 <웃음> 어, 그런 스토리로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 친구 있었고, 뭐, 많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친구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친구였고, 또,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사는 애도 있었어. 정훈이 기억나나? 허정훈? 음, 네. 동네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음. 그래서 가끔 만나고 있는데, 지금 중대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네. 중대에서 그 최대 교수고, 음. 안진고 소장 후배야. 아니, 선배야. 어. 그래서 안진고 소장이 또 초대했는데, 그래서, 오! 어? 허정은, 음. 내 친구가 이제 방에 들어온 거야, 단톡방에. 그래서, 어. 야, 친구야, 반갑다. 이제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몇번 통화만 하고 나도 만나지 못했어. 한번 내가 학교 갔다가 전화해서, 중대 지나가다가 전화했더니, 음. 어, 자기는 저기 안성캠퍼스에 가있다고 하더라고. 음.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친구는 되게, 그, 진짜 뭐랄까. 좀 이렇게 된, 된 사람? 그리고 듬직한 사람?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 나는 어땠냐고. 옛날 우리 제목이 지금 과거의 양의 삶이잖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 그때도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그때 그래, 그래가지고 응. 그두 친구 이제 같이 도시락 셋이 먹었던 거. 저는 이제 저 종교가 이제 뭐 없었는데. 둘이 다 분명히 이 친구들은 이제, 아, 이, 이두 친구는 나중에 틀림없이 목사 될 거다 그랬죠. 이두 친구는? 에이, 음, 음. 수, 저는 한놈안 됐잖아. <웃음> 아, 나보고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냥 그 있잖아. 에이. 내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이 목포 쪽은요,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 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아,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 친구도. 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했는데. 근데 이제 나는, 나는, 아, 그걸 보고 난 진짜 욕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음. 욕을 안 했는데. 임신. <웃음> 신이랑 셋이 만났다고. 나막 음. 자기 뭐, 지금 광양에서 올라온다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음. 아, 막 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 전라도 쪽은 그래요. 이게 친구들끼리는 특히 더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 이게 그 점, 접두사, 접미사 같아. 아, 그만좀 해라 이새끼 나도 욕하지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놈저놈하면서 근데 아무튼 애가좀 옛날하고 달라졌어 애가 타락했어. <웃음> 네. 네. 그아죠그 네. 말은 그러는데 조금 또 음. 끝을. 네, 음. 음. 그 이제 이런 건전 이제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대학 친구들도 그렇고. 어여겨울님네 방송 취소된 줄 알았대 취소하, 취소 취소돼 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켜봤어요 이제 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게 있냐면 되게 많이 이렇게 자라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아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다, 이러는 거야. <웃음> 그때 처음, 그, 처음은 아니었고, 좀 만나보네. 고상이 지금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명함 사진이. 그런데, <웃음> 내가 받아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교회. 내가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반팅을 했었잖아, 반팅. 생각나네? 반팅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어디, 여고하고, 1번은 1번 만나고, 2번은 2번 만나고. 나 저만 빼놓고 있나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 (2학년) 때가 그랬는데 아무튼 반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했냐면그 우리 있었잖아 그 목포에 그 영산강 학원에 가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반팅을 했는데 오, 괜찮았어 괜찮았는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포스터를 붙이라고 나왔대 주말에 아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괜찮았는데 그때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괜찮았는데 아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후회돼 너무 후회돼 아 너무 후회돼 진짜 그런데 아, 음. 이게. 음, 아니 근데 그 우리 양 목사님도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순천에 살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처음 만난 거죠? 그지그지 그러고 이번에도 지금 한 10여 년돼 가지고 만나고 그러고 이제 그그세 사람 중에 그한 친구는 지금 그 여수 사는데 음. 그 친구는 작년 추석 때 처음 만났어요 음. 음. 졸업하고. 고등학교 고 졸업하고 음. 어. 근데 우리 양 목사님도 그러고 그 친구도 그러고 그냥 그대로던데 음. 예. 네. 몰라. 많이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수천을두 번인가 만났어. 어. 그 전화는 자주 했었어요. 전화는 해서 내가, 음. 어, 그, 막, 그 같이 이제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뭐, 아, 변하게 하겠어. 근데 나는 좀 성장한 것 같은 거야, 음. 내가. 좀 성장하고, 음. 성숙해지고, 옛날에는 몰랐던, 그런서 사람한테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웃음>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자격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서 목사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세워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목사 한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게그 공군에서요 제가 공군 군목 출신인데 장교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가 되느냐 3억인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때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그냥 음, 뭐 비행기 조종사 까르... 조종사는 또 다른 이야기고 아, 그냥 진짜. 공군 장교 일반 장교도 아 일반 장교 예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부대시설이나 뭐 이런 걸다 계산을 한 거겠죠 음.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문제를 떠나서 어~ 야 진짜 초음 목사 그래서 더 책임감도 느껴지시는 음. 아 나는 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할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그 대단한 부담감은 아닌데 이건 일종의 의리 같은 거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신앙은 의리다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고 사람하고도 의리 지키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국사님, 어떠십니까? 어 저는 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때그 믿을 신자를 쓰, 그 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람 인면의 말씀은 인데 음. 그러면 이제 타,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음.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타인의 이야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양 목사님한테 어~ 한 (2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네. 내가 꼭 갖겠습니다 음. 그뭘 뭘 믿고 저한테 빌려주시겠습니까? 나 아, 일단 얘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야, 형님 왜 이러냐? 그런데 얘가 빌려주지 마라 그래. 음. 그런데 목사님 내꼭 갚을게. 네.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음. 이때 이야기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미심쩍어도 빌려주는 것. 내 말에 따라 빌려주는 것을 그게 이제 믿을 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이 써. 평상시에도 많이 쓰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사는 게 저는 이제 그 믿음이라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의 본질이죠. 그렇죠. 저.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믿는 사람은, 어, 이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말고는 뭐 그게 세상 학문이 되든,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되든, 음. 어떤 뭐가, 우리그 이야기를 다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그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양 목사님 이제 그 보면 그 요즘 참그좀 사는 게좀힘드네아예 힘들... 다시 시작하니다 이게 인터넷이 지금 잘안 잡히니까 막 그렇게 끌어오느라고 예, 소리좀 줄여 주시고 네. 끌어오느라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열이 좀 받았나 봐요 처음에 이런 건. 예. 되죠 이제 또 됐다 핸드폰이 안수 하셨나 보다 예. 예 그런 짓 안합니다 저는.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목사 그만둔, 그만뒀냐고 둔그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웃음> 물어봤냐고 <해서> 당황하셨다고 <웃음> 제가 원래 그래요 네. 그, 좀 이렇게 숨기는 걸잘안 합니다 아니 뭐그 뭐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부끄럽죠 왜 부끄러,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 <웃음> 부끄러워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쭉 듣다가 아 용기가 있으시다 저는 어찌 보면 용기가 어설프게 있으니까 이 안나가고 여기 있는 거고 이야, 지금 이 판국을 보고 저희가 실은 제 아내도 저한테 이제 진짜 펑펑 울면서 저한테 목해하지 말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그게 그게 이제 어. 냉정한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만두셨다가 또 다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단한 남들이 볼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의 뭐그 연하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저는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하시니까 에이 저도 힘든 일 엄청 많았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우리 그 서울때나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진짜 저도 그런 일 너무 많았고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 다 말았지만 이 목사 한 사람이 목사가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쭉 생각해보니까 쉽게 되는게 아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무슨 말씀 하다 끊어져 버렸지뚝 끊어져가지고 아 그럼 목포에서 돌던져봤나 아, 아, 아, 돌, 돌, 기억 안 나? 어, 예, 그, 우리 6 2부때 우리도 막, 그, 목포, 시내, 중심그 도로 가가지고 막, 몰려. 역앞에서, 목포역전에서. 응, 음, 그랬었죠. 음. 많이 그랬죠. 네. 돌 던졌다고? 어, 우리 네. 고등학교 때돌 던졌어요. 음. 네. 그때 6 2부때였거든 우리 2학년 때인가? 고3 때, 88올림픽이었고. 음 맞아요. 우리고 8박도니까.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총신대 왔더니 그런 분위기아니어고돌한 번도 못 던져보고 에이. 저도 만약에 제가 총신대를 안 갔으면 음... 방황을 했을 거다 저는 신앙을 아마 거의 버리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도 실은 제가 목사인데 나도 교회 가기 싫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교회 같아요 교회를 네. 가지 교회도 아닌데 뭐 저것들 교회도 아닌데 뭐 어떻게 교회로 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었다면 나도 엄청나게 교회를 어, 싫어하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총신대를 안 갔으면. 근데 내가 총신대 가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런 거구나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음. 뭐,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계산을 잘안 해요. 저는 뭘할 때. 뭘 누가 부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할 때도 늘 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지 시청자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연설할 때마다 좋아하시니까, 자꾸 그쪽으로 더 가게 돼. 그런데도 어떤 분은 아, 제가 한번 이제 집회 나갔다 만났더니 복사님더 세게 해야 돼더 세게 <웃음> 그래서 내가 더 세게 하고 저는 접해가고요 <웃음> 내가 그랬는데 아 아무튼 그런 거좀 있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고 아, 그러고 이제 요즘 격세식 격세의 짐감을 느낀다는 게 네.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 사회변형 운동을 20대 때부터 이제 막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포네퍼 그 고백교회 그 독일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을 하고 네. 또 이제 그분의 삶에서 이제 현실에서의 용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강원가써먹더라고 그러니까요. 내 참, 내 쉬이. 쉬이. 근데 그것도요. 보네포도 아니야. 조네퍼래. 그그 인간은 몰라. 보네퍼를 읽어본 적도 없고 어서 주소 들은 거예요. 그냥 보네포도 아니고 조네퍼래. 무슨 아유 진짜. 부끄러워. 그 그거 그 이제 성, 성경적으로 봐도 그김건희는 목사님 어떠세요? 딱 이세벨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그그 북이스라엘에 그 종교 혼합에 네. 여러 가지 막그 발신이던 이런 잡신들을 막 들어와가지고 네. 그 종교적으로 막 탄압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네. 그리고 그 이제 왕실 왕실에 순종하는 그 특권 그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그그 그, 음.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로 음, 음. <웃음> <웃음> 이세벨 얘긴데 네. 그렇죠 네. 완전히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리고 이제 딱 이세벨에게 그윤성절이는딱 조종당하는 아왕 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세벨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역대 왕 중에 제일 찌질한 왕이 아왕그렇그 그렇죠. 네. 네. 진짜 제일 찌질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저러니까 빨리 끝나겠다. 너무 좀 똑똑한 짓을 했으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텐데 지금 모든 정치인은 항상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저는 기독교신자 아닙니다. 그러나 양사목사님도 기독교에 대한 선임교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아, 이런 분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몇해전 광복절 집회 전광훈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웃음> 해외 거주정입니 현장에서 뵙다면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내가 낸 데님 어, 그 참고로 예, 제 친구는 아직도 신앙은 없죠? 불교 있어. 있어요? 불교, 불교. 불교냐? <웃음> 언제 갔냐? 저 저기 보면 금강경 뭐오 그래요? 음, 언제 갔어? 언제 굴러 갔어? 얼마 안 됐어요 오 불교에 그래요? 불교에서 그 깨달으신 바는? 왜? 아니 그냥 그 유튜브로 이제 그뭐선님들이 이렇게 법회 들으면 음. 저는 안 들었는데 올초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들더라고요 올초 네. 음. 그래서 음. 내 방송도 들어봐 아, 예. 내가 저기 할 테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에 관한 거예요 음.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거는 좀 이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기 어떤 자기 만족, 뭐 자기 개발 혹은 뭐 이런 쪽으로만 다얘기하는것 같은데, 마치 복음이 어떤 우리가 개인의 영성,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복음, 공공의 복음을 향해 갈 때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제가 그런 책을 좀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들. 자신의 또 존재나 자아의 문제들도 잘 다뤄야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뭐아 마이크 잘 들어왔습니까 마이크, 마이크도 안 들고 있었네 마이크도 안 들고 얘기했네 잘 들어왔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그런 책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시드니 가서 책 쓰고 오시면 되겠네 전화가. 아니 시드니 가서 왜 책을 쓰고 와요 책은 집에서 쓰고 음, 시드니 놀러 갔다 와야지 책, 책 썼으니까 쉬고 와야지 놀고 와야지 이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아주 열악해가지고 환경이 예,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예, 그 방송 붙여 드릴 테니까요. 그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목사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결국은 뭐 하나님 아닐까요? 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어로 야외라고 하잖아요. 도해 바보해를, 음. 세로로 쓰면 꼭 사람 형상이에요. 어, 세로로 쓰면? 네. 요도, 요, 요도가 4분의 1이잖아요? 예. 머리고, 해, 양팔, 바보해, 양자로. 아, 네. 어. 그것도 총, 네 그래서, 생각해봤네. 이제 그게 이제 유대교, 이제 카바, 카발리즘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 아. 있고, 아, 아, 아.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문자로 뭔가 신비주의를 그래, 풀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많은 그 히브리어 중에 음. 왜그 요드해 바브해로 기록을 했을까 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 인간의 인간의 이야기고 네. 그건 이제 곧그 인간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인간이 빠지면 이제 교류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조화도 되고. 교조화도 되죠. 그래서 그, 이 신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인간학이 들어가야 되고, 음. 그 중에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채,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숙제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게 부담되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그, 믿음이, 이제, 저희들은 다 믿음이 별로라서, 저희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별로라서, 아까 전에 예배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은 타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래까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다하여 절하다 하잖아. 네. 굴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평화를 드리고 음. 돈도 안 들고 네. 짧고 그래서 우체교회 교회 교인들의 숙제는 버스를 타면 그리스도 평화를 드리고 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리스도 평화를 드고잘안 돼요 음. 쉽지 않아요 네. 차라리 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웃음> 네. 그래서 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결국은, 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보통 보면, 그, 근데 정광훈이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 하 해요. 얘는 하나님을 응. 수단으로 생각해요. 응.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 그, 그게 뭐냐면, 목적과 수단이 다른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웨스트미드 신앙 고백서의 일조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다. 아니 지는 영화롭게 한다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아무튼, 아무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율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율법을 수단으로 주셔서 방편으로 네. 근데, 정강훈이는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놈이죠. 이번에, 그, 드러났잖아요. 500억 받아서, 그렇죠. 네. 예? 그, 나, 열매를 보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도, 저,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주장하고. 아니, 그래도 걔가 더 웃긴 게족생자에게 좋은데 자기 아들, 을 보고 독생자라고 독생자에게 주 독생자라는 말은 그분에게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많아? 그 그러니까 걔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교인들도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니다 우리 모크 R 7 님이 아들과 교회 단일 교회 찾다가 카타콤은 교회가 없다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예배당이 없죠. 예배당이 없는 것이고 음, 예배당을 일부러 없앴어요. 있었는데 없앤 것도 있고요. 내가 낸데 님이 메스카 탐 메스컴 탄것 같다. 기분이 좋으시대. 그런데 이분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산대요. 모로코 하, 가보고 싶은 나라예. <웃음> 인 모로코 제가 언제 갑니 언제가 갑니다 모로코 내가 인데님 기다리세요, 랜드님, 기다리세요. <웃음> 모로코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여서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어떤 시간 아 그쵸 이슬람은 기도를 하루에 네 번씩 하죠 다섯 번. 다섯 번인가요 예. 네. 네. 다섯 번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터키 갈때 거기를 갔어요 두바이 가서 이제 사막 투어를 하는데 사막 투어를 하는 가이드가 오토바이 끌고 가는 가이드가 거기서 그 구경하라고 하고, 사막 구경하라고 하고, 자기는 딱천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철저합니다. 이슬람은. 음. 철저해요, 그게. 예. 꼭 초대해요? 아, 제가 가서, 제가 가야 되니. 가게 되면, 어떻게 연락하죠? 내가 낸다니? 예. 저한테 그 카톡에 메일 좀 주세요. 그런 분들 몇분 계세요. 어디 계신다고. 예배당 다시 지으실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예배당을 제가 또 지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저는 교회 목회 사역보다는 이런, 목회보다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게제 브레스인 아닌가 싶어서, 예. <웃음> 어떻게, 그, 사는 건 괜찮아? 우리 친구, 친구는. 어때요? 네, 좋습니다. 예. 어... 이래도 풍년, 저래도 풍년 응? 음? 이래도 풍년 저래도 풍년 풍년? 네. 네 아니 사과가 너무 맛있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워낙 딱 이렇게 그 과수원을 딱 보고 아이고 사과가 열려다 걱정이다 왜냐하면 저걸 <웃음> 다 따야 되잖아 지금 이 목사님 오신 게그 사과 따주려고 지금 두 분이서 지금 낮에 사과 따시는 거예요 네. 아참 여러분 이분들 내일 낮에 아침부터 몇 시에 시작해요? 일곱시 반 30분? 일곱시 아, 네. 반에 일어나서 사갔다고 하루 종일 사갔다고 땅옷 떴다고 먹었다고 오늘 일당은 일당은 받으십니까? 네오 다행이시네 네. 아 일당은 응. 그냥 제가 있으면 들어 오시면 안 돼요 <웃음> 그래? 그럼 <그러면> 안되지 <웃음> <웃음> 음. 네, 우리가 방송을 하다가 끊어져가지고, 어, 지금 이제 듣다가, 어? 이러셨을 텐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붙여주시면 좋겠고, 성환이 편집해가지고 붙여줄 거예요. 힘드시죠? 몸으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열려도 걱정, 적게 열려도 걱정, 또 사과를 그냥 먹, 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요즘 사과도 맛있는데, 아, 여기 사과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사과를 받아먹고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몇년 만에 지금 왔어요 청송사과도 네. 맛있어요 청송 원세미로아 청송은 거기에 뭐 있더라 그 영화에 나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일부러 지나가본적이 있는데 사과 많더라고요 진짜 사과 많더라고요 어, 시간이 여러분 늦어져 가지고요. 벌써 11시 17분이 돼서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동이 신앙이다. 이제, 예. 어, 노동, 노동이 신앙이다. 예. 정광훈이 뭘 위해 그럴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다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의 꿈 재벌입니다 다 돈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다른 거 없어요 돈이에요 이명박 이명박의 꿈이 재벌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야 그 정주영 정주영에 대한 이해 있어 가지고 그 좀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혹은 뭐 그렇게 해서 그랬대잖아요다 돈이에요. 돈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목사가 세습을 왜 해요? 돈. 네,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돈 때문에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해주시고 마치시죠. 그 우리 방송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고, 아, 김근 선생님이 나한테 따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예.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 현상계에는, 그,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저 하늘과 이 땅에 그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 땅에는 카트라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10억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9억 9,999만 9,999원 ,999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10억 1원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돼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음. 내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치신기 기도 도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만이 음. 정직한 그렇죠. 기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내 통장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매덕이 있어요.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게 되죠. 그리고 이용할 양식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뭐다모그죠 그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네. 기도할 필요도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그시, 하나님의 것이니, 음. 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음. 이것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지기. 청지기 신앙이 있었어요. 네. 네. 기업인들에게도, 네. 뭐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자인가? 음. 목사님 부자예요?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위에 부자는 부자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노숙자들은 다친구 가겠죠. 응, 음, 그네 <웃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 내가 가진 내 건강, 내 시간, 내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이 상황에, 이, 그, 이 상황에, 이 현장에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영웅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고 살면 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복음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러네요. 네, 전화까지... 정신 이 없어서 전화를 내가 꺼놨어야 되는데 못 꺼놨어. 아, 운동이야.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네. 그래서 뭐 나이. 궁금해. 네. 예. 예. <웃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늘 이제 뭐양혜선 목사님이 그, 그 말씀하셨나요? 그 십자가에 달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오늘 네. 아침에 네. 일어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폐를 보면 늘 생각해요 이게 내건가가야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가 그러니까 내거 아니면 본질이죠, 신학이. 내거 아니면 주기가 쉽잖아요. 네. 나누기도 쉽고 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잘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웃음> 죄 본질이 자기 주장이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내가 낸대님 그렇네요 저는 처음 보는 닉네임이셔 가지고 오늘 우연히 뵌 실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공짜로 듣는 것 같다 공짜로 들으실 수도 있죠 뭐 때로는 공짜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맞춰야 되니까 우리 원래 이 친구가 말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 감옥하고 노래를 잘하는데 아 노래 진짜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해라 노래하고 마치, 노래 듣고 맞춰야 됩니다 네. 아니, 노래보다도, 저희 이제,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전상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제가 많이 알지를 못하지만은, 진짜 참 좋으신, 진짜 목사님들 같으시고, 또, 그 더군다나, 우리 영 목사님은, 그, 학창시절 때 제가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분명히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목사님 또 음. 용기 있는 목사님 돼주셔서 너무 고맙고 늘감사해요 <웃음> 네, 오그 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그때 그 친구들한테서 이미 들었었어 요 음. 그때 누가 내 기억이 나는데 내가 고3 때다뭐할거잖뭐 나는 뭐 휴가포 가야지 그랬 야이 사람이 너는 네. 어울린다 그랬거든 네. 근데 그 생각하면 좋은 말이 아니었어 너무 착신하다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웃음>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네. 별명이 막이었거든 네. <웃음> 저거 언제 자퇴하나 네. 네.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웃음>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잘잘 네. 잘, 잘 사셨어 나 부럽지 네. 이렇게 한방향으로 네. 이렇게 네. 부럽죠 일탈을 못해 본 자라서 아이고. 네. 저는 일탈 안 하신 목사님이 훨씬 존경, 존경스럽고 <웃음> 유혹을 이기신 우리 목사님, <웃음>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말씀해 주시고 해, 했잖아요. 했어요. 네. 네. 아 실시, 시차가 있으셔실 시차가 처음이시라고 하셨네요. 오늘 처음 뵈신다고 서우님, <웃음> 끝낼 때다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안 눌리셔도 돼요. <웃음> <웃음> 알아서 하세요. <웃음> 저는 뭐 특별히 욕심도 없어. 언제심만 되겠어. 뭐 되면 되고. 많면많으 <웃음> 예. 이제. 는 이제는 들으실 만한 분들 들으시고 내 마음은 그냥 그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좋은 분들이 가까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멀고요. <웃음> 연락도 자주 안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웃음> 예. 그래요. 게, 예. 괜히 우리가 진짜 느닷없이 양계삼TV 독자님들한테 또또 민피를 끼치는 어, 게아가 뭐 이런 게 아니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렇게 좋은 <웃음>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뭐 10년에 한번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음. 그렇게 10년에 한번 만나고, 또 10년 있다가 또 만나고, 그래도 그냥 변함없이, 음. 예. 네. 뭐, 허물었고, 이런 관계도. 그렇죠. 그 예. 친구지. 예. 네. 네. 네. 네. 예, 스님도 우리, 우리의 친구 되시니까. 늘허물이지 네. 감사하대잖아요. 오늘 이 원샘이로님이. 아, 그래요? 예. 참으로 감사하대잖아요.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 같은데, 저랑 항상 그렇게. 지금 카톡 할 때, 텔레그램 할 때마다 음,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참으로 감면 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긴 시간 또, 오늘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민폐 이끼 치면 안 돼서. 좀, 딴데 가서 늦게까지 자다가 와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늦게 자지도 못해요. 아침에 직이라 늙었나 봐, 이제. 아침잠이 없어졌어.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가서 방송을 까야 됩니다. 가서 까야 되고, 뭐, 리모컨도 있다는데. 결론. 네. 과거의 양형, 양희삼과 현재의 양희삼은 같은 사람이다. 여여하다. 네. 뭐 다를 게 없죠. 네. 그치. 뭐. 자주 올게요. 더탐사에서만 뵙다. 서우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마칠게요. 안녕.